들어가네 술 들어가죠 손가락에서 술 들어가는데 여기다 뭐뭘 어,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땅에다가 땅에다가 수단글라스 수단글라스 또 야, 뭐가 들어갔가고아 퇴비도, 퇴비도, 퇴비도 들어가고. 조금 이제 남들한테는 잘안 알려지는 비법이 있다고 하던데 아까 그, 옥시팜, 물을 많이 쓰고. 뭐요? 옥시팜. 옥시팜? 예, 네. 예. 아, 옥시팜 여기 들어갔어요? 예, 예. 아, 아, 이게 옥시팜이에요? 네. 예. 돌가루가 챙겼네? 네, 같이 이제. 꽃말가루에다. 밀가루 참 챙겼다, 이제. 아, 옥시팜. 네. 어, 저도 정상적으로 가장 뭐다 하잘나하고 오. 한 달에 200박스 안 했다, 말이죠. 와, 한 달에 200박스씩. 네. 이걸 써보시고 나니까 이걸 추천해 주시는 거지? 이걸 안 써보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지금 경남 밀양에 청양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고추밭은 이 토양이 떼알 구조로 이루어져 가지고 손이 쑥쑥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염류집적이나 비료 과다로 인해 가지고 토양이 딱딱해지지 말아야 는데 아니 어떤 이유로 이렇게 토양이 떼알구조처럼 쑥쑥 손이 들어가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왔는데 일월달에만. 네, 1월 뭐 3개월부터 좀, 좀, 좀 지나갔다 그러지요 네. 그때는, 그때는 키가, 키가 작았잖아요 얼마였지 네. 여기 지금 350평 네. 여기서 고추가, 고추가 얼마나 나온다고요? 13톤 정도 나왔어요 최고 몇 톤이요? 13톤 오? 13톤 네. 이야 어마어마한 양을 네. 이곳에서 지금 따냈습니다 네. 지금, 지금 엄청 컸네요 네.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보초 고추, 고추는 오늘이 4월 14일 네. 고추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금 많이 더 박스 수가 많이 늘어나지요. 네. 네. 이 고추가 너무, 너무 잘 달렸어요. 네. 네. 잎 예? 입도 좋고. 네. 잎 입도 정상이 오지요. 어마어마하게 좋고. 깨끗하고. 예. 네. 아, 여기 만 해도 지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개. 네. 어저께 땄는데, 여름도 안땄는도 뭐 나와야지. 고추도 정상적으로 가장, 뭐, 다, 어, 잘 나가고. 오. 한 달에 200박스 땄다니 말이지. 와, 한 달에 200박스씩. 예. 네. 10kg짜리 2 0 0박스에 예, 예, 오래 따냈어요 1파스는한 한 달에 200박스 따냈어요 이번 파스는 최고쯤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또는 많이 오면 지금부터 많이 늘어나지 아, 갈수록 늘어납니다 병도 안 걸리고 예, 깨끗하네요 예, 깨끗하면 관리를 잘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관리 일사합니다 아 관리 일사입니다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 지 깨끗하게 됩니까? 모든 주기적으로 약도 반지도 하고 뭐다, 뭐다 땅 밑에도 관리 잘 해야 되고 땅, 땅이 좋아야 과가 잘 나오고 음. 그렇게는 여러 가지 옥시방도 쓰고 여러 가지 복합도 쓰니까 그랬죠. 그때 왔을 때이 토양이 음. 이 깨알 부저처럼 손이 쑥 들어갔는데 음.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네 어 아, 여기 지금 뿌리여가네 예, 하얀 거있죠요이 예. 뿌리 꽤 많은데요? 이게 예, 많아야 활착이 잘 되는 게예요아 그래. 푹들어가네 네, 쭉 들어가죠 손가락에도 들어가는데 여기다 뭐, 어, 뭘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땅에다가? 땅에다가 수단글라스 수단글라스? 또, 또 뭐가 들어갔습니까? 퇴비도 어고 아, 퇴비도 들어가고? 남들한테는 잘안 알려주는 비법이 있다고 하던데 아까 그식판그 많이 써. 뭐요? 옥시팜? 네. 예, 예. 아, 옥시팜 여기 들어갔어요? 네, 예, 예. 마이그 관절할때 넣고. 아, 물관절때 예, 예. 옥시팜 예. 타 가지고 예, 예. 넣었다. 예, 예. 그랬더니 예. 이렇게 지금 땅이 부들부들해지죠. 부들부들해진다. 아, 이야. 아, 그렇게, 그렇게 지금 땅이 대부면 눈에 보이. 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드럽게 변하는 거죠. 음. 예. 지금 예. 어떤... 손으로 파질 정도로 이렇게 토양이 부드러워요. 네, 예, 예. 그렇죠. 무슨 비법입니까 이게? 이뭐 내일로 두개로 옥시팜을 썼으니까 이렇게 되는거지 쑥쑥 들어가네 땅이? 네 잔풀이가 하얀풀이가 여기 다 있어 얘는 잔 하얀풀이야 네. 네. 아손으로 네. 파지네? 네 얘는 뭐 잔풀이 떨어질까 내가 네, 작업안하는잔풀리 아, 떨어질까봐 생한다 네, 네. 옥시팜이 제일 좋아요. 아 옥시팜 썼더니 지금 네, 토양이 네. 이렇게 계속해서 과도 잘 나오고 과도 잘 나오고 네. 튼튼하고 네. 병도 없고 네. 토양 구조가 떼구조처럼 알 똥을 똥을 이렇게 떼굴 떼굴은 이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뭐 옥시팜도 써고 다양에 야갈렌자 쓰니까 옥시팜 지금까지 어떻게 쓰셨어요? 내달까지 네. 버런 관계로 썼어요. 아 계속해서 보름 관계로 네. 네. 여기 한 동에 몇 평이죠? 이 350평. 350평의 옥시팜을 버런 관계로 늘 썼으니까. 어. 뭐한 한 통씩? 한 통. 600평이서라는데, 지금은 나무가 크니까 네.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아, 이게 옥시팜요 네. 돌가루가 챙겼네? 네, 그렇지. 군말가루에꼭 밀가루처럼 챙겼다죠. 아, 옥시팜. 아, 네. 아, 그래 큰일 나는데요? 네, 다 같이 지습니다 와, 땅이 부서럽고, 보... 네, 네, 맞습니다. 뭐, 토창 미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을 했을 때, 퇴비 속에 유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빨리 반응을 해야만 흙이 좋아지는데, 옥시팜을 넣어주면서그 미생물이 빨리 깨어나게 하는 거죠. 아, 미생물이 빨리 깨어나고? 예. 음. 네. 토양에 있는, 그, 토형 반 네, 움직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그게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흙이 부드러워지면서, 즉, 산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미생물들이 숨 쉬기 편해지면서, 네. 숨이 심 편해지면서,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번식이 활발히 일어나는 거죠. 줄리우. 줄을... 이거, 좀 특이해요. 특이해요? 네. 네. 수평을 이제 좀 넓게. 음, 넓게. 넓게 잡아야, 그대서는 폭이 주황거리도 좁게, 아니, 넓게, 주황거리 넓게, 이 폭도 넓게, 그대서는 이제, 이제 하우스, 작아도, 소출은, 이 방법이 제일 많이 나와. 내가 봤을 때. 요걸 지금, 요렇게 한걸 뭐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요, 할 때, 할 때. 할 때? 네, 할 예. 요, 요. 할 때를 지금. 재단에 은이 벌려갖고, 벌리니까. 속도부터 쭉올라와가지고요래게 네, 공간이 떠야 공, 공, 공기 통화도 잘 되거든. 요렇게 아, 올라가야지. 이렇게. 일이 커버리면은, 도장이 돼갖고, 빨리 이거. 빨리 크니까, 절관이 길어지니까, 뭐라도 이 턴을 내버려면. 고추 양도 작게 나와 이게 가운데, 가운데 줄을 길게 네.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해줘야 안 넘어가도 고추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도 이거 연치더라도 네. 이척치 바뀌지 않고 날치 걸치지 않으면 이래 이런 걸치 이것도 이런 걸 서로 아, <웃음> 아, 걸쳐줄 수 있게 네, 이렇게 네, 줄을 이런 식으 줄을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하나. 안쪽에 하나. 하나. 이것도 안쪽로네개 안쪽에 둘. 안쪽에 둘 바깥쪽에 또 하나 지금 이 줄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 뭐이 방식에 대해서 요줄 탄가 갖고 요런 식으로 이제 보면 화면 화면에 놓은 막여줄막 뭐 4단 5단 이렇게 올렸어요. 어, 아, 4단, 그리사 4단 네, 5단으로 네, 고 네, 요런 식으로 식, 그물 방식으로 해셨네 네, 네. 가운데도 줄이 있어요? 예, 이터 잡아 줘야 안 넘어. 넘치는 게 요런 식으로 세수이 올라와 잖아. 이를갖 어. 같이 같이 저런 중간에 공간 뜨죠. 어. 요렇게 하면 수 손이 많아요. 만아지 공기가 잘 통하니까. 아 네. 공기가 잘통하니까 네, 네 이때 덤불게 심었잖아. 네. 덤불게 심으면 무조건 꽃은 으면 덤불에들. 이걸 써보시고 나니까 이걸 추천해주시는 거지. 네, 그치. 이걸 안 써보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네, 요걸 사라 마라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하지만. 얘기 안나 절대로 얘기 안 절대 안 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네. 나오니까 네. 한번 사용해 보시고 네. 또 이런 좋은 결과를 한번. 네. 주변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자, 저희 한국농산TV는 네.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네.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